<웃음> 이거 어떡해 이거 어떡해 <웃음> 이거 어떡해 아 이거 이겼다고 거이 좋은 게 아니잖아 생각해보니까 아 좋아하면 안돼자 엑스퍼트 대 엘리트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들 솔직하게 엑스퍼트는 포켓몬을 조금 제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포켓몬이 너무 사기지 않습니까? 예, 네, 그쵸 자 우리 이렇게 하자 엑스퍼트는 탱커만 합시다 엘리트는 다할수 있어요 실력 비... 아니야 달라 엑스퍼트나 아니 야도란도 저거 있어요 열탕 야도란도 있고 바둥바둥도 있고 저는 엑스퍼트 인거알 거예요 자 위쪽은 탱커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아래쪽은 랜덤 아무거나 다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자 자, 탱커 해요 탱커 룰렛을 뭐라서 룰렛한테 탔해요 룰렛한테 원래 이렇게 된게 아니었어 원래 이렇게 된게 아니었다고요 저요시이 어... 있으면 뭐라 하실 거죠? 네 맞먹고리 하겠습니다 네자자 자, 일단 가자 어나나나전글 가? 어? <웃음> 아 안먹거리 정글이다 초록대 알록달록팀이에요 어, 좋아 호롱님 만약 요시미스하고 뭐라 안하면 하실 거였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양심 없는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예? 아니 제가 아무래도 양심이 있지 요시리스 그런 사기 포켓몬을 제가 한다고요? 아 절대 안 하죠 깨고락지 어쭈공 어, 깨고락지 기분이가 나쁜데? 어 깨고락지 한데 맞으니까 기분이가 많이 나쁜데? 어쭈공 어잠깐 왜왜 엘리트 팀은 합류가 오고 우리 팀은 합류가 없어요? 뭔가 이상한데요? 이거 이거 내가 똥 싸는 거야 설마? 자자 일단 자, 자, 빨리 빨리 빨리 정글 들어 빨리 정글 들어. 아 죽어! 아이고! 자 됐어요 됐어요. 자자 자, 자 때려 때려 때려요. 좋아. 우리 달코끼님 어? 아이고 어디 가십니까? 죽으세요. 아 맛있다. 아니 이거 어떻게 하냐 진짜? 어 어디 가세요? 아 죽어! 제발. 아, 펄치 <목소리> <목소리> 제발 이거 저한테 주워주시면 안될까요? 어, 어 이거 진짜? 아까짝네아 아, 진짜 어 여기 계시죠? 아, 아나 진짜 추한 것 같아! 이런 거 보시려고 들어오신건 아니겠습니까? 발싸 주공! 오오이구 <목소리> <목소리> 뭔가, 뭔가 이상한데? 내가 생각하는 거랑 뭔가 다른데? 내가 생각하는 거랑 뭔가 다른데? 제발! <목소리> 아니 아니 아니 이게 왜 이러지? 개고락지 제발 죽어 제발 아 제발 아, 아 제발 개고락지 제발 아 제발 그러지 말아주세요 아. 아니 다 알지 아는데 아는데 알고 있지 나도 바보가 아니야 아는데 아궁기서어 그냥 몰라 몰라 그냥 죽여 자 잡았죠? 잡았죠? 음. 죽어라 제발 제발 좀 죽어줘 제발 제발 자개깨락라아죽어아 자, 제발 죽어버려 아아 아, 너도 죽어 죽어 아다 필요없어 이기면 장땡이야아 치킨 먹자 치킨 먹자 순덕이 먹어요 순덕이 제발 먹을 수있어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자 두들겨 패 두들겨 패 두들겨 패자 때려 때려 이기는장땡이죠 하나, 둘, 셋안 아, 돼! <웃음> 자자 그럼 이렇게 하자 자 마스터분들 마스터 아이템 제안할게요 자 마스터분들 아이템 이렇게 드세요 자 이렇게 끼고 하나는 끼고 싶으면 끼세요 응나 시작 뭐라 빨리해 게임 뛰기 전에 빨리해 <웃음> 가자 <웃음> 자자 서포터 다 고르시고 탱커 한 분이에요 탱커는한 명이에요 나 푸클이 돼야 돼? 자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르기? 어 구르기를 쓸까? 뭘 쓸까? 어이구 어나 구르기 써야지 그런 거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 구른다 <웃음> 어 잠깐만 잠깐만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짝짝 어 죽어 4초만 더 2초만 더 1초만 더아 죽으세요 어어어디 가십니까 하어 어디 가십니까, <웃음> 어, 어디 가십니까? <웃음> 안녕하세요 재밌다. 야, 이게 어, 과연 누가 이길까요? 아, 진짜 궁금해요. 자, 과연 우리들은 마스터의 체면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어, 죽어! <웃음> 아, 좋아! 자, 각구르기! 나이스! 자, 풀어주고. 여기서 벽으로 때려줍니다. 아, 좋아, 좋아요. 야, 근데 이거 아이템이... 없데 아니 잠깐만 왜 이렇게 차이가 나? 아이템은 의미가 없는데? 잠깐만 뭔가 이상한데? 전적이 차이가 너무 나는데? 아, 아 죄송해요 제가 이런 의도는 아니었어요 아! 마스터는 마스터다 아니 컨트롤이 달라 나는 똑같아 나는 똑같아 그래서 그리고 그딴 게 뭐야 그냥 깐줄로 근데 아니, 저분들이 못 하시는 게 아니에요 견제도 잘 하세요 지금 근데 잘 하시는데 <웃음> 자 이게 그 뭐라 그래야죠 약간 그런 거? 그러니까 타이밍 보시는 게 달라요 지금 마스터분들하고 그게 이겼다 이 그래야 되나 뭔가?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피해줍니다 와 근데 이게 못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 근데 노하우 노하우 맞아 맞아요 맞아요 아 이게 갓 같은 거잘노리신다니까요 이런 거를 제가 이런 식으로 뺏어 먹죠네 이런 식으로 뺏어 먹어요 제가 꼬리 들어가! 너어줬고요자 각구르기 한번 노려볼게요. 자, 어? 자 자, 피해주고요. 오 뒤쪽으로 갔네? 저런 식으로 뭔가 스킨의 이해도가 높아 마스터들은. 그러니까 일단은 본캐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맞아온 이력이 있으니까 스킨들의 이해도가 높아서 그런가 봐 진짜. 확인! 도도도도도 아니 이게 왜 이리로 가지? 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짬밥하하짬밥자 <웃음> <짬빠. 웃음> 각구르기! 좋은! 와, 진짜 들어가는 타이밍도잘 본다. 마스터인 척 하는 스파이. 아, 이거, 이거 살려드리겠습니다. 안 돼. 니피아를 때리지 말자. 니피아를 때리지 말자. 아니, 이거 너무 양악인가? <웃음> 이거 어떡해. 이거 어떡해. 이거 어떡해. 와, 아 좋아요. 좋아요. 근데 이거. 아, 이거 저거 없다. 양악이야. 근데. 아, 이거, 이거 이겼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 아좋아하면안 아니, 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님피아는 때리지 마! 님피아는 때리지 마! 아, 안 돼, 안 돼. 그만할래. 아, 그만할래. 뭔가 놀랄 생길것 같아. 나 안할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사실 우리가 질줄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못된 놈이야, 내가 나쁜 놈이야. 아, 이거 대박인데? 이거 어떡하지? 아니, 이게... 어, 어, 어, 이게 내가 생각했던 걸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울지 마세요! 왜, 왜, 왜, 아니, 아니, 아니.. 잠깐만, 잠깐만. 이게, 뭔가 이상하다. 나, 아, 근데 잠깐만요. 마인맨님이 왜 딜이 12만 이죠 뭐야? 아니, 왜 울지 마! 왜 울지 마요! 아니, 왜 그래! 아니, 뭐, 뭔데? 이거 뭐야! <웃음> 아니, 왜 그래! 진짜! 아니! 아니, 잠깐만! 잠깐만! 아니, 분명히 내가 시작할 때 템을 전구하고 끼고 다 봤거든? 나왔다고? 말이 돼? 백성만큼 6만 원. 심지어 나는 거북강보다 딜을 많이 넣었네? 아네 약간 이벤트 게임이었고요